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동튜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접 튜닝을 하시거나 DIY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습니다.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LED 악세사리 등은 눈썰에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장착이나 설치가 가능한 것들인데요. 이처럼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과 장비들은 전기배선 작업이 필수입니다. 제품이나 장치들의 가지수가 한 가지씩 늘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전기배선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대충 정리를 하고 커버로 가려놓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운전자와 근접한 곳에 설치가 돼야 할 제품들을 사용할 때면 배전 작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제품과 근접한 곳에 바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DIY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차 안을 살펴보면 USB 포트나 시가 잭이 이처럼 중앙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USB 케이블이 차 안에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고 가끔은 운전 중 신경을 거슬리기도 하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와 같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같은 것은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USB 케이블이 짧아서 설치가 불편한 경우도 생기고 또 연결을 하더라도 케이블의 정리가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지 나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충전용 거치대를 중앙에 놓는 것이 다른 스위치들을 조작할 때 걸리적거려서 운전석 좌측 송풍구 쪽에 옮겨 놓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충전 케이블을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넘겨와서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USB 포트를 특별한 곳에 설치를 해볼 거야 지금 보는 건 USB 포트이고 기존의 판매 제품들에 비해 훨씬 슬림하게 나왔지 해외 구매로 2,500원에 구매를 했고 위쪽을 보면 슬라이딩 커버가 있고 좌우로 모두 열수 있게 돼 있고 야간에도 USB 포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양쪽에 LED 라이트가 켜지게 돼 있어서 편했고 이 USB 포트의 설치를 이곳 A필러 안쪽 커버의 아래쪽에 설치를 할 거야 먼저 A필러와 맞닿은 곳에 고무 몰딩을 당겨서 분리를 하고 안쪽에서 A필러 커버를 당겨서 분리를 하고 USB 포트를 설치할 곳에 작은 구멍을 뚫고 배선을 구멍에 끼워 뒤쪽으로 빼내고 USB 포트 양쪽에 나사를 끼워 고정을 시켜준 다음 에 A필러 커버를 다시 원래 위치에 끼워주고 빨간색의 ACC선은 퓨즈박스에서 시동이 꺼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퓨즈 중한 군데에 연결을 해주고 검정색 로은 차체 접지 혹은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작동이 되는 것중 퓨즈에 연결해주면 되고 다시 고무몰딩을 끼워주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야 보는 것처럼 근접한 곳에서 바로 전원을 연결해 사용이 가능하고 덩달아 케이블의 정리도 깔끔하게 되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튜닝이나 전기장치를 추가해 부가적인 대전을 해야 할 경우 전원의 접속 상태 등이 안전하게 작업되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 업체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 v 요